새로운 관리자의 임명 절차를 시작합니다. 새로운 관리자의 임명 절차를 시작합니다. 똑똑히 지켜보세요. 똑똑히 지켜보세요. 최고가 나아가는 길을. 똑똑히 지켜보세요. 최고가 나아가는 길을. 황금의 가치를 똑똑히 알려드리죠. <웃음> 황금의 가치를 똑똑히 알려드리죠. 급할수록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 모두를 위해서. 급할수록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 모두를 위해서. 아이 참. 좀더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야죠. 아이 참, 좀더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야죠. <웃음> 낭만은 알콜 속에 있는 법이야. <웃음> <웃음> 낭만은 알콜 속에 있는 법이야. <웃음> 언젠간 진짜 곰돌이가 될 거야. 언젠간 진짜 곰돌이가 될 거야. 미카야, 뭐든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어. 투 담당 미카야, 뭐든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어. 마음을 담아 노래하면 진심이 전해질 거라 믿어요. 마음을 담아 노래하면 진심이 전해질 거라 믿어요. 흥. 눈부신 아침이에요. 일어나세요. 눈부신 아침이에요. 일어나세요. 이게 내가 싸우는 방식이야. 이게 내가 싸우는 방식이야. 내 몸소 도와주러 왔느니라. 내 몸소 도와주러 왔느니라. 잠시 새끼랑 간식 그리고 낮잠. <웃음> 챙겨 줄수 있지? 잠시 새끼랑 간식, 그리고 낮잠 <웃음> 챙겨줄 수 있지? 펑! 펑! 펑! <웃음> 전부 불타버려! 펑! 펑! 펑! <웃음> 전부 불타버려! 별님이 알려줬어, 오늘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 거라고 별님이 알려줬어, 오늘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 거라고 하하! <웃음> 내 뒤에 서는 걸 주저하지 마! 하하! <웃음> 내 뒤에 서는 걸 주저하지 마! <웃음> 한번 정한 타깃은 놓치지 않아. 한번 정한 타깃은 놓치지 않아. 어이, 니녀석! 그런 첫눈에 반한 표정은 사절이다. 어이, 니녀석! 그런 첫눈에 반한 표정은 사절이다. 꿈결보다 더 부드러운 걸 언젠가 맛보고 싶어. 꿈결보다 더 부드러운 걸 언젠가 맛보고 싶어. 위대한 연구야말로 마법의 완성이지. 위대한 연구야말로 마법의 완성이지. 좋아! 이번에도 완벽한 호흡이야! 좋아! 이번에도 완벽한 호흡이야! 명령 대기 중 사살해도 괜찮습니까? 명령 대기 중 사살해도 괜찮습니까? 어? 거짓말이야. 페트라는 진짜야. 어, 거짓말이야. 페트라는 진짜야. 부적은 건드리면 안 돼! 부적은 건드리면 안 돼! 이 모든 게 너를 위한 엔터테인먼트야! 이 모든 게 너를 위한 엔터테인먼트야! 너를 매료시키 최고의 총 <웃음> 너를 매료시키 최고의 춤 어머머 할머니라니 농담이 심하시네요 꼬집어 주고 싶게 어머머 할머니라니 농담이 심하시네요 꼬집어 주고 싶게 너는 어떤 비명을 들려줄 거니? <웃음> 너는 어떤 비명을 들려줄 거니? 경이로운 바보라니! 단지 긍지 높을 싸움을 바랄 뿐이야! 경이로운 바보라니! 단지 긍지 높을 싸움을 바랄 뿐이야! 소, 소녀, 처음 인사드리옵니다. 소, 소녀, 처음 인사드리옵니다.